안녕하세요. 감성우스 이재용 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 광주 초월읍 산이리에 위치해 있는 더해금이라는 시축빌라를 소개,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번 현장은 전문 디자이너가 협업을 함께한 현장으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뛰어난 곳이에요. 이쁜 집 찾고 계셨던 신혼 부부분들이나 아니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현장이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월의 이기 때문에 비유제 지역이어서 대출 요건이나 금액 면에서도 어 일반적인 광주 신축 빌라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를 가져가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이용하시게 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약 5분 내에 어,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초월력 인근이기 때문에 한번 버스를 타신다고 하시면 은 초월력 이용도 어느 정도 편리한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내부 공간도 굉장히 잘 나왔고 어, 냉장고나 아니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 사항도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빨리 전화 주셔야 될것 같아요 서울 신축필라 더혜음의 소개 영상입니다. 현관 모습 보고 계시고요. 신발장은 내칸 준비가 되어 있고 전체적인 화이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거실 주방 일체형으로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 공간은 굉장히 널찍하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 팬이 설치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디자이너가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현장인 만큼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명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색감이 굉장히 만족하실 만할 겁니다 벽면으로는 템바보드 느낌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주셨구요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재질이죠? 이렇게 올록볼록한 재질로 마감을 해주셨고 등도 보면은 라인조명과 함께 다운라이트 조명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은은한 조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아치형 입구로 이쁘게 꾸며져 있고요 주방은 디귿자 구조로 수납공간도 굉장히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는 식탁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이 이렇게 파져 있고 안쪽에도 또 수납공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임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는 옵션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인데요 넓은 와이드 싱크볼과 쪽으로는 인덕션과 후드 그리고 방파 오븐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일자로 배치를 해놓으니까 나중에 사용하실 때도 더 편하,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는 지금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김치냉장고와 냉장고 비스포크 제품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 지금 다용도실로 연결이 되는 공간인데 이렇게 마감을 해주셔서 정말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작은 수납공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펜스 있는 타일과 커다란 현기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메인 욕실이구요 색감이 이쁘게 들어간 테라조 타일과 그리고 샤워 파티션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구요 걸 수납장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안방 공간이구요 안방 공간도 널찍한 면적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헤를버 스타일을 쓰지 않고 일반적인 스타일로 연출을 했는데요 조금 더 단정된 느낌이 정돈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으로 가는 입구도 아치형 입구로 해주셨고요 드레스룸 공간 옷장이 좌우측으로 4칸씩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수납공간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욕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샤워 공간이 별도로 나와있지는 않은데 이 보시면은 이렇게 일체형 샤워기를 통해서 샤워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환기창도 잘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은 자녀분들, 어린 자녀분들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 크게 넓지는 않고요. 대신에 작은 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모두 들어가 있어서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작은 방에는 이렇게 네칸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은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고 붙박이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방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었으니까 생활공간으로 사용하시기에 적당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